핵심은 진정성의 문제를 1992년 고 한경직 목사님께서 템플턴상을 수상하실 때 공개적으로 신사참배 죄를 회개하셨고 2007년에는 대한선결교와 기독교 장로회가 신사참배의 죄를 사과를 했었죠 그리고 2008년에는 15개 교회 단체들이 모여서 신사참배 참회 고백과 평화통일을 위한 그리스도인 선언을 발표했고 또동년에 제주도에서는 예장합동, 통합, 합신 그리고 기독교 장로의 네개 교단이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도 했죠 최근에는 2018년 신사참배 80년을 맞아서 1천만 기독교인 기도대성회에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하기도 했죠.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진정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의 그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위안부 할머님들이 일본 정부의 여러 차례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진정성을 느껴야만 그 마음이 풀어지실 텐데 그 진정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속적인 사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독일 정부가 나치 시대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의 만행 자신들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그 자세를 보면 그들은 진정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줬죠. 자신들에게는 군력적이지만 끊임없이 역사 교육을 후대들에게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드렸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사죄를 표명하고 총리가 무릎을 꿇고 화환을 드리면서 사죄하기도 하죠. 그렇게 본다면 그 독일 정부의 그 진정성은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죠. 말과 행동과 실천에서 그들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앞서 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단체들이 연합해서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했다. 참회 기도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신사참배의 죄를 회개한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신사참배의 죄를 언제까지 회개해야 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다 한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연합해서 참회 기도를 드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생각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돌이킴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되는데 신사참배의 우상 숭배가 한국교회에 준 가장 큰 폐해는 한국교회가 하나였던 것이 분열된 것인데 신사참배 회제를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네개 교단으로 나눠져 살고 있다면,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게 무슨 회계를 한 것이냐 그래서 한국교회가 말만 하고 어떤 사진과 어떤 회의록 작성을 해서 어떤 기록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삶에서 행동과 실천으로서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여전히 계속 더 욕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 자립, 자전, 자치 세 가지를 강조하는 네비우스 선교정책도 한국교회의 분열에 일조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한국교회사를 다룰 때늘 언급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하는 여섯 가지 큰 주제 중에 첫 번째, 분열. 그 분열을 신학이념, 그리고 교권분쟁, 지역감정, 유학사상, 그리고 정치이념, 신사참배 이렇게 여섯 개 주제로, 서주제로 나누어서 다루었는데요. 부족한 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